Ha ha ha ha! 아, 어, 아 피곤해. 아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아, 아, 아, 아, 너내손 물면 나도 니손 네 문다. 아 나도 문다. 너, 너가 나 물면 나도 물 거야. 아아아프지삐 아, 피졌어. 삐졌어삐졌어 안돼. 아뭐 하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아 아, 아, 내 겨드랑이 아아 내 팔뚝 아내 팔뚝 안돼 안돼 이 새끼 안돼 안돼 아아 아, 아. 안돼 안 된다고 했어 네가 그렇게 안타고도 안돼 아파. 그리고, 아니, 이 자식, 이, 이 자식, 나를, 일부러 아프라고 무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진짜 웃긴 게, 얘 자꾸, 아, 아, 아, 아, 아, 아 옆구리살이랑 막 팔뚝살 이런데 문다고. 아, 왜 그래? 일로 와, 너. 눈치게. 야. 너왜 그래? 여보다 어? 여보세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아 침대 커버 비싸게 주고 오라한번해아 이보세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뭐야 <웃음> 야, 개기냐?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안 돼. 아, 뭐해? 말대꾸 말대꾸 말너 말대꾸? 안 돼. 예? 어머 세상에 말대꾸하는 세상에 아, 아왜 물어? 아이씨. 안돼. 아, 안 된다고 했어. 안돼. 이불 불 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예? 밑에 장난감 많잖아. 봐봐봐봐 아, 봐봐. 밑에 장난감 많잖아. 이놈 의기집에 손가락으로 못 써? 나도 지줄 알아? 나도 지을줄 알아? <웃음> 당황했어. <웃음> 당황했 당황해가지고 가버렸어. <웃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말 들어, 안 돼! 안 돼! 가만있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안돼 백설 안돼안돼안돼설설 설. 얌전히 기다려 봐설설 설.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설설설 설, 설. 진정 아아아 아, 아. 이게 순도위로 보여? 아아아 진정해서 설설 진정해 진정 설설 설. 너에게 진정 진정 설설설설설 설, 설, 설, 설, 진정 진정 너에게 진정제가 필요해 진정 아 어우 서른 <웃음> 제발 물지 마 아우 <웃음> 진짜 왜 그래 아, 아, 아, 아. 안돼안돼설안돼아안돼 <웃음> 어허 안돼안돼아안돼안 돼. 안 돼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 안돼 설, 설, 일로와. 설, 설, 안 돼. 야, 너한테 안 돼를 가르치고 말겠어. 안 돼. 아니, 안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프아프아프아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주아아아아아아아 아프, 아프. <웃음> 엄마 아아아아아아아 엄마 화났어? 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빨! 안돼! 헐! 헐! 안돼! 안돼! 음식 안돼! 안돼! 안돼! <목소리> 어우 이놈의 시끼 아우 이놈의 시... 아우 이놈의 시끼어헐 진정해! 아, 진정해... 뽀뽀뽀뽀뽀뽀! 음. 뽀뽀뽀뽀 <목소리> 나왕! 나왕! 나왕! 귀여운 쒈! 음, 음, 음, 음, 음. 음. <놀랏> <웃음> 아, 넌 아무데도 못 가! 아무데도 못 가! 아무데도 못 가! 음, 음, 음, 음. 넌나 깨물었지? 난너 뽀뽀할거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몇살몇살 어디가 엄마가 나에게뽀뽀를 해야 돼 어디가 올라 부탁이에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너가 깨물면 앞으로 나도 너한테 뽀뽀할 거야 어 모르겠어 무슨 믹스견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제, 저기, 유기견을 입양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종을, 뭐, 엄마, 어미견이 뭐인, 뭐, 무슨 견인 것 같다, 이런 것도 막안 해주고, 그냥 믹스라고만 써있어요. 쉬었다고? 어디? 아니! 너 진짜 쉬어! 아! <웃음> 아! 진짜 너무. <웃음> 아! 너 진짜! 야, 너 쉬! 아! 아, 아, 진짜 울고 싶다, 지금. 어우, 설이 와, 오고 나서 이불 팔레 두 번째야. 설. 근데 나한테 왜 그래?